자 지금부터 도커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도커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인 커밋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로 살펴보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어,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커가 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도커가 처음이시라면 어, 도커 입구 수업을 한번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40분 만에 도커의 주요한 기능을 소개해드리는 아주 작은 수업입니다. 우리 e 커가 동작하는 것을 한번 어, 살펴볼까요? Docker 커 허브에서 우리가 필요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죠? 풀이죠? 자, 그러면 이미지가 내 컴퓨터에 생길 것인데 우리는 저 이미지가 어, 바로 실행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run 명령을 실행시켜서 컨테이너를 만듭니다 그러면 저 컨테이너는 이미지가 실행된 것이고 저 안에서 여러분이 파일을 수정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하시게 되면 수정된 파일은 저 컨테이너 안에만 저장이 되죠. 이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run 명령을 실행시킬 때마다 컨테이너가 새로 생성이 되는데 그 각각의 컨테이너는 다른 컨테이너와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면 그 컨테이너 안에서만 일어난다 라는 것이 기시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혜택입니다. 자, 여러분이 컨테이너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야심이 생길 겁니다. 나도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배포하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수정한 컨테이너에 커밋 명령을 내리면 그 컨테이너가 새로운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미지가 되면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런을 하면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러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든 이미지를 푸시해서 도커, 허브와 같은 레지스트리에 업로드를 하시면 전 세계의 누구나 여러분이 만든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또는 여러분의 팀원들만 여러분이 만든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개발과 같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명령인 커밋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출발하자구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시나리오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여러분은 Ubuntu가 필요해요. 그래서 풀명령으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 run을 했어요. 그럼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겠죠. 자,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잘 쓰다 보니까 어, 이게 없는 거예요. 기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여러분은 t 을 사용한다고 쳐보자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PHP가 필요하고 어디선 파이썬이 필요하고 어디서는 Node.js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어떻게 어, 도커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 컨테이너, 즉 기시 설치되어 있는 저 컨테이너를 커밋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 이미지는 우 t 투 위에 Git이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인 거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run 해서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 안에 Python을 설치하는 거예요. 또 php를 설치하고 node.js를 설치한다면 우리는 어, Git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php, Python, node.js를 각각 깔아서 각각의 개발 환경에 맞는 좋은 도구를 장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시나리오, 또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커밋을 해봅시다. 자, 우선 Ubuntu 이미지를 우리 다운로드 받아 봅시다. d o c k e r p u l Ubuntu. 이렇게 하면 Ubuntu 최신 버전이 다운로드가 되죠. 자, 다운로드 받는지 확인해 보죠. images. 자, 이렇게. 우 b u 이미지를 잘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컨테이너를 만들어 보죠. 자 run 그리고 우 b u 이미지 이름을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컨테이너가 실행되자마자 터미널에서 명령을 실행하고 싶어요. 그때는 -it 그리고 저는 bash에서 실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자그 다음에 네임을 정해줄까요? 이름은 my ubuntu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가 생성이 됐고 제가 그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간 상태예요. 자 컨테이너가 잘 생성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Ubuntu 이미지를 기반으로 My Ubuntu 컨테이너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제가 이 컨테이너 안에서 Git이라고 실행해 보니까 Git이 안 깔려있네요. 그럼 Git을 깔아야겠죠? 자이 Ubuntu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깔 때는 apt 업데이트를 해서 apt라는 것의 최신 상태로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일단 시키고요. 자, 그리고 apt install git을 해서 git을 설치하는 거예요.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제가 git이라고 하면 이제 git이 실행이 되죠. 자, 우리가 설치한 git은 저 컨테이너에만 설치가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컨테이너를 새로 하나 생성을 또 해서 이 똑같은 Ubuntu 이미지로부터 만든 컨테이너로 들어가서 Git을 해보면 당연히 Git이 안 깔려 있습니다. 왜요? 각각의 컨테이너는 서로에게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은 이 Git이 설치되어 있는 저 컨테이너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재활용하고 싶어요. 저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파생된 컨테이너들을 만들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docker ps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가 my Ubuntu죠. 저 컨테이너를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로 만드는 겁니다. docker commit.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이미지의자 컨테이너가 이거죠. 그리고 만들고 싶은 이미지의 이름을 적습니다. 자, 제일 먼저 레파지토리를 적는데요. 저는 이 g o i 한 리포지토리에 u b u n t 이라고 해서 u 분 u n t u 에 g i 이 깔려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커밋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밋 m 이 되고요. 아 긴장되네요. 잘 됐을까요? docker images 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g o i 한 리포지토리에 u 분 u n t 이라는 태그에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뭐 하세요? 박수 안 치세요? 박수! 자 그럼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봅시다. 자, 저는 이고잉 i 분 g u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node.js라는 이름의 이 컨테이너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서는 파이썬이라는 이름의 컨테이너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apt-update-end-end-apt-install-node.js를 깔고요. 오른쪽에는 apt-update-apt-install-python. 정말 설치할 거냐 물어보는 거에서 y 를 눌렀고요.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컨테이너에는 이제 node.js가 이렇게 설치가 잘된 상태고요. 하지만 파이썬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오른쪽은 파이썬은 잘 설치됐지만 node.js는 설치가 안된 각각이 독립된 환경이 완성되었다는 라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소개해 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해서 커밋 명령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왜냐? 저기는 저 컨테이너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명령을 실행시키면 그렇게 만들어진 컨테이너는 이미지가 될 것인데 그 이미지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이미지를 만들 때는 docker 파일이라는 약속된 이름의 파일을 만들어서 Ubuntu라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컨테이너를 만드는데 그 컨테이너는 apt-update, 그리고 apt-install, g i t 을 설치해라 그리고 그것을 이미지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 파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docker-build 라는 명령으로 이 지금 이 docker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하고 있는 곳의 디렉토리를 지정해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의 r e 지토리 그리고 태그의 이름을 지정해주고 을 엔터를 치시면 저 docker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docker 이미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는 저 파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진 이미지인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 이때 사용하는 기능이 d o c r 파일과 그 파일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빌드 명령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든 이미지를 d o c h 허브와 같은 레지스트리에 업로드하는 방법이 push인데요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것도 여러분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커가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어, 김대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글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 단축 주소로 들어오시면 이 글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도커 커밋 괜찮죠?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되신 거 느껴지시나요? 예, 축하드립니다 자, 앞으로 더 많은 것이 필요할 때 지식지도 서말에 저 주소로 들어오시면 도커 커밋의 후속 수업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 후속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해요.